일어났나 보네. 그럼 저기 있는 거 대충 먹고 가. 아니, 만지지는 말고. 저거 먹고 가라고. 왜 그러기는. 너 어제 기억 안 나? 너 나랑 약속하고 간 것도 기억 안 나? 술 적당히 마신다며. 아니지 안 마신다고 하고 왔지? 믿고 보내줬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널 데려오게 만드네 그치? 술문지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해장이나 하고 빨리 가라고 너네 집가야 그럼 술 취한 애를 니네 집에 어떻게 보내주니? 나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고 나온 거 아는데 그러니까 대충 먹고 가라고 은근슬쩍 앵기지 말고 건들지 말라고 했어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너가 나랑 했던 약속을 이렇게 똥처럼 여기니까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잖아. 너 어제 기억은 하니? 됐다, 말을 하지 말자. 술도 못 깨가지고 해롱거린 애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니? 술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해. 지금 이 상태로는 너랑 별로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로는 별로 너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. 어. 그냥 가지 말고 저거 먹고 가라고. 너 그러다가 또속 쓰리다 뭐하다 그럴 거잖아. 새벽같이 있나서 저거 해놨으니까 먹어 저걸 화난 건 화난 거고 저거 해놓은 거 먹고 가어 짜장나도 너 챙길 건 챙겨야지 그럼 어떡하냐 내가 너랑 똑같이 놀아?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랑 똑같이 놀아 아 몰라 잉기지마 나 방에 들어가 있을테니까 먹고 설거지하고 가 분명히 말했다 먹으라고 너 못먹는 새우는 안넣고 전복만 손질해서 넣어놨을까 먹어 이제 부르지 말았어?